월. CMS. 어. 어. 기존 CMS인데 여기서 내가 가른 예를 들어 인어플렉스를 만약에 뭐 사분할로 띄웠다. 어. 그래서 여기서 W를 누르면 디스플레이 월이 해볼게요. 그래서 여기 화면에 어떻게 보면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내가 왼쪽 위에다가 아니 이 전체에다가 네 개의 모니터에다가 사분할을 띄우겠다하면. 이렇게 하면 4분할이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. 고 만약에 16분할을 내가 띄우겠다 하면 16분할을 그대로 띄우겠다 하면 16분할 이걸 만약에 전체에다 띄우겠다 이러면 전체 우선은 이렇게 4분할 띄우고 월을 so, 디스플레이를 구성을 할 때, 그리고 어, 저기 오른쪽 모니터에다가 네. 내가 4K를 띄워볼게. 네. 여기다가 네. 4K 모니터 네. 하나 띄우고, 네. 원하는 거를 띄울 수가 있네 네. 음. 아 그러면 저기 이제 4K 모니터가 또 오른쪽에다가도, 네. 여기다가도 네. 4K 모니터를 띄우겠다. 이러면, 저쪽에도 4K. 그 지금 이거는 4K 모니터 4K 영상이에요요두 응. 개는. 그리고, 어, 또 하나, 다른 예를 들어, 우리 d b c 스에 본사 영상을 내가 하나 띄우겠다. 그러면 요 영상을 내가 여기다가 띄우겠다. 확인 누르면 저기떠떠 제가 말씀했어 모니터가 1대1도 안 해도 되네요. 그렇지. 네. 그리고, 이제, 이 CMS의 자체 영상, CMS 자체 영상을 띄우겠다. 그러면, 여기다가 띄우겠다. 나는 이 CMS 자체 영상을. 그러면, 저기 떠지는 거지, CMS가. 그래서 내가 분당 아이파이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, CMS 이렇게 확대를 하면 저기서도 그대로 저렇게 되고, 내가 분할을 더 많이 시키면 또 저렇게 되고. F10, F11 누르면 전체 화면 되니까. 이 IP 월은 한 장비가 모니터 4개를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아, 그 DID든 뭐 모니터든 상관이 없고.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40장을 화면을 컨트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10개만 쓰면 돼. 그리고 기존에 그냥 그대로 CMS 박스를 쓰면 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. 그냥. CMS 자체에 그냥 기능이 다 들어가요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CMS 월이라고 그래요. 이거, 한 하면은, 이제네개 여기다가 포를로 띄울 수도 있고. 어, 그러냐 이렇게, 이렇게. 내가 가는 예를 들어. 이어플렉스를좀 합시다. 이어플렉스가뭐 그나마 좀 그거 하니까 이 화면을 4개에다 띄운다.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한 화면이 그냥 있는 음. 음. 마찬가지로 어, 이거를 자,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4K 영상을 이 4K 영상을 여기다가 띄우면 4개에 동시에 이제 4K 영상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. 또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4K 영상을 이렇게 구분 지어서 띄우지 않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공간에 덮어씌워지죠. 이렇게. 오케이, 그 제가 CMS 박스에서 CMS월 W 누르면, Cms 월 w 내가 원하는 그걸 해서 서비이